부활이란 말은 에, 다시 에, 살아난다 어, 그런 뜻입니다. 어. 그왜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요. 예. 자, 어, 뭐 의학적으로 어, 죽은 사람을 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 신학에서. 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 는 것이 오늘 일반 종교와의 다른 점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신경을 보면은 바로 이게 빌라도의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에 못하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다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죽으면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도들의 그런 그 믿음 고백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한 예가 7년간 남편의 시신이 동고한 사례가 한번 그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약사이고요 남편은 우리 중앙정부의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도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도이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7년간 그것도 무슨 7개월도 아니고 7년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를 한 거예요. 그게 약사니까 아마 그 방부제 처리를 잘하시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신과 함께 자기 가족만 아니라 신우이 이런 그 시집의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그리고 뭐 사회에 화제가 됐던 그런 얘기가 어, 뭐그뭔 얘기 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가까운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 이런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문자의 매들림으로 얼마 아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뭐 예수님이 아까 그 사도신경에 봤듯이 이렇게 무덤에 이제 안치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장문화지에 문화지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동굴에 안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에 안치되는데 아니 그 제자들이 몰래 가서 보니까 그 동굴에 주님이 시신은 높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막달라마리 앞에 나와서, 예, 놀라지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3일만에 부활해서 상봉하는 나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어, 오늘 우리 신앙에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이 된 것도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부활이 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 성서에 있는 말을 실행하시지 물론 성서에 없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 사건을 믿는 것도 성서에 대산의 전서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데 어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들이 문자를 어, 믿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어, 좀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다든가 이런 우리가 이상으로 판단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성서에 기록되있지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력일점도 우리가 좀 버릴 수가 없다는 것 입장에서 볼때그 문자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실황자의 입장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예, 성서적 개념이죠. 자, 부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다시 산다는 뜻인데 그어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의의를 우리가 한번 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 이 부활의 의의를 바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말하면 이제 우리 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어, 좀 부친이 죽었다는 에, 소식을 듣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가 두번 나와요 그럼 이 전자의 죽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제자의 부친처럼 그런 생명을 다한 그런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부친을 의하고 그런데 그 제자의 부친을 장사 지내야 될 이웃과 일가와 친척들을 가리켜서 그들도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두 번의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두 가지 죽음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부친처럼 이렇게 생리체가 기능이 마비돼서 죽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엄연히 살아있지만 은 장사를 지낼 만큼 활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었다 어 그러면 과연 이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첫 번째 죽음이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두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것이 하나의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에, 좀 아담과하가 타락할 때 산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하가 죽었습니까? 어, 900살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것을 봤을 때그 죽었다는 그 개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황골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좀 가치를 상실해 버린 채.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죽었다고 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의 장사를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죽은 존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죠 근데그 사랑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계란을 보게 되면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 겉으로 보면은 자, 그런데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마침 계란의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든 것은 같지만은 거기에 좀그 장탁하고. 이렇게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계란은 죽은 계란이에요. 그렇죠? 사실 생명을 중심으로 있 봤을 때자이같이 계란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외모로는 우리가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은 주임은 바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렇게 타락으로만 죽은 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대의 개념으로 산자는 누구냐? 유정란과 같다예요. 무정란과 똑같지만 유정란은 이십을 품으면은, 뭐야? 요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뭐냐? 비록 육신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생명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고, 사랑이 있으면 그런 산자예요. 근데, 이렇게, 좀, 예수님이 제자를, 장사 지내야 될그 사람들은 이미 타락으로 얼마,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을 벗어나 사탄의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죽은 사람에 불과하단 것이래요. 그런 반면에, 비록 죽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있으면 그런 산자가 된다 하는 하나의 점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자는 누야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머무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사탄의 주권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을 중심해서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좀 결과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산자와 죽은 자 이런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제자의 부친처럼 육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안권에 있으면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누가 보면 17장 33절을 아, 목숨을 잃어기 위해서, 어, 하늘을, 에, 좀, 배신하면 그건 죽은 자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한권에 머물게 된 그런 산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하나의 개념은 육신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중심에 있는가요? 그러니까 참사랑을 중심에서 삶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해와에게 땅을 죽었다는 그 죽음이냐 장사기에 모이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죽음이냐 네, 이런 나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은 바로 이렇게 그어 아무리 우리가 장수를 하더라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란 것은 자연현상이고 또한 우리의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죽었다 살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는 육신은 이런 그자연계에서 육신을 몸을 중심해서 자연 세계가 좀 이렇게 창조되었고 무형 세계는 우리 마음을 중심해서 이렇게 좀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합한 것을 우리는 천주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과 물과 공기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로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계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생자 필멸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게따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이런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육신 이것이 자연계의 그런 원리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흙과 물과 공기라는 것은 자연의 요소 아니에요 그 자인 요소가 영원성이 없는 것처럼 그로 인해 창조된 우리 인간 육신도 역시 수명을 다할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또 그러니까 생명은 죽는다 또 그것은 영혼이 산다면 그건 창조 원칙에 벗어난다 내용을 중심으로 외웠을 때이 육신이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원리적인 것이다 마침 우리 육신이 원하 옷과 같습니다 옷을 입다가, 낡으면 벗어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노쇠하면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의 무형색에 가서 영혼이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란 것은, 하는 것을, 전도서 2장 실제로 보면, 흙, 전도서도 인간의 필비적인 것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또 우리 인간이 무형세계가 있다는 것은 만을 죽지 않는다면 무형세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상에서 오늘 영원히 살 건데 왜 무형세계가 있겠습니까 또 혹자는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죽음이 오게 됐으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무형세계가 있다고 해야 했지만 이미 무형세계는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필요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무형세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인간 지으이 전이지만 인간의 육신은 수명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 구상하고 계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란 것은 대단히 원리적이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것은 결국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어. 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간대이 육신이 죽음이 아니라 이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타락으로 네가 설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설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이 육신의 죽음은 이미 원리적이고 자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째 죽음. 그것이 바로 어, 타락으로 온 죽음이다. 예, 이렇게 보 자,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청충이와 나비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알을 까서 그래서 이런 이청충이가 번데기 속에서 성장하죠? 그러면 그 번데기를 벗어야 나비가 되어서 이 자연의 향후와 감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번더기를 안 벗으면 절대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꿀을 빨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번더기를 벗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든지 영원히 살고 싶어요. 누군지 자기 이상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육신을 쓰면은 그놈은 한시절 그리고 육신이란 제앙의 속에서 살아요. 아무리 이상을 이루려도 이 이상을 이룰 수 없고, 영혼이 살려도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을 벗어야만이, 물질로 된 육신을 벗어야만이 그 영인체는 영혼성을 도 창조했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영혼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이 사,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단 말이야. 영인체. 타락으로 우리는 그런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된 애착을 가지고 육신이 이 땅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춘의 나비처럼 우리 인간도 번데기와 같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아, 좀, 무형, 무형세계, 영인세계에 가서 영혼이 존재하도록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 자연적 현상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따먹으면 정령죽이란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아, 바로 이렇게 좀, 에, 이 선주한권에서 악주간권으로 떨어져 있는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주한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다가 육신을 다하면 그 육신을 벗고 이렇게 무용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주한권에서 악주간권으로 떨어졌으니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은 육신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있던 죽었던 하나의 악주권에 머물게 되면 그건 모두가 죽음이다. 그건 말이에요. 아.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이 육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 주한권에 떨어져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타락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죽었다고 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예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아, 좀 제자의 부친을 장사하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죽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 육신의 증부맞 봤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아,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 요한계시록1장을 보면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자나 죽은 자다 그랬죠 아, 그리고 요한 1서 3장 1 0사랑 상취하는 자는 사망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다 예 어?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모든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게. 그리고, 너는 사랑의 하나, 본성의 사랑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중앙권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야. 육신이 죽던, 육신이 살아있던,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이렇게 성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망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결국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약사가 7년 동안 우리그 시체하고 같이 동거했던 것도 이 성서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갈 필요 없이 아예 살아날 거니까. 안방에서 같이 동고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런 이런 나라의 기독교 신학이 이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부활은 뭐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철저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이런 예도 없고, 그렇지만 성서의 말씀을 1점 더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들 같이 우리 육신이 노세해서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 그리고 이땅 위에 물질로 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영존할 수 없다 죽는다 어? 생자필멸이다 이런 하나의 어, 이론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신은, 어, 우리, 후로 된 육신은 후로 돌아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이 있을 때가 그러죠? 근데, 이 원리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냥 이런 죽음에서, 어디에서 부활이란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이좀 이렇게 죽은 이 우리 인간 어? 육신이 죽음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사랑이라든가, 그리고 죄라든가 이런 죄에 빠져서 죽은 우리들을 이렇게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것은 이 죽은 시체가 다시 뭐냐면 무덤에서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타락으로 사탄 주관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과정적 현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처음은 어, 말씀을 듣고 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여기 보면, 어,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는 원죄를 청산하고, 그래서 중생하고 부활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는 영생에서 영혼이 어, 참부모님이 계신 천상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과정을 바로 이게 통을 논리에선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얘기예요. 아니, 시체가 일어난다. 얼마나 해계 망측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인류가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 밀도가 얼마나 좀 세밀해요. 그런데 우리 역대 조상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누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 얘기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 이 상황은 도저히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어쩜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래 일점도 빼려나더할수 없는 입장에서 독실한 성들은 문자대로 그걸 믿다 보니까 아까 약사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활이라는 내용을 내 말을 듣고 나보내진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 오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주황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황권에 머무르 있던 우리 존재가 이제 이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권으로 돌아왔으니 그것은 부활이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자 음, 음, 그러면 부활한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아, 말이에 부활한 사람. 물론 이제 어, 시체가 살아난다면 놀라운 일이니까 야,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까지 있어지도 않았고 단 성서에만 그렇게 기록됐을 뿐이란 말이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원리대로 우리가 좀 차탄이 타락 어, 주앙권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주앙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그럼 부활된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누가 그것을 안 믿을 수 있겠느냐예요? 그럼, 과연, 그런 변화가 벌어질 것이냐? 어, 그런데에 대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본연의 창조 목적을 어,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어, 타락으로 말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악권을 따먹고, 어, 이렇게 사탄 주앙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 본연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주앙권에 있다가, 사탄의 주앙권으로 떨어졌으니까, 외형상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라갈 따먹고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혜화가 900살까지 살았지만은, 이 타락 전이나 타락 후에나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어. 그것은 당시,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느냐, 그리고 사탄이 주한권에서 사랑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뿐이지,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외형의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이 부활로 인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앙 권에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그것은 타락할 때의 변화가 없듯이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업장으로 부활돼도 그느 외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사람과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로서 중앙권에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무로 말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량할 수가 없다. 아. 그런데 성신으로 어, 중생한 사람은 분명히 부활한 사람입니다. 자그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강도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왔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죠. 자, 그런 그 강도에 보면, 아, 왼,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거리 했습니다. 참수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하나,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이, 뭐냐면 계 저, 낙원에 가리라.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주관군으로 이제 좀 인정이 되진 거죠. 그연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그 순간이지만 외형상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면 성신에 의해서 성신이 성신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부활한 사람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의 주관관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외형상에는 왼쪽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나. 그러니까 저 오른 편강도는 어디요? 이거 사망하거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즉 강도질을 하셨으니까 사탄의 주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감으로 하니나 결국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 자체, 한, 그, 오른편 강도를 보더라도, 그러면 예수님로부터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얻다 할지라도,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우리가 예수님을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어, 뭐라고, 뭐 찰점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그런 그 어, 생활이라든가 어, 외모는 우리 타락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겠습니까 왜안 믿겠어요 어? 타락한 인간과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될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이 만일 예수를 믿으마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이겨가지고 하나님 주권권에 어, 돌아오면 은어때 그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황권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는 부활된 사람이에요 부활됐으니까 그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심령의 변화예요 심정이 변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 육신도 어디 사탄이 우가는 집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변하지요 부활이란 것은 하나님 사탄의 주황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황권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는 심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이룩했다면, 그런 나는 심령의 변화는 결국 뭐냐? 사탄이 우가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성화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예가, 말하면, 이루의 건물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던 그런 강도의 집이, 말하면 그, 강도들이 회개해서말 성전으로 쓰게 된다면, 외형상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그 집은 사탄이 속으로서 어, 거룩한 성전이 된단 말이야. 그애가 어떤 예냐면 이 에,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동로마의 지금 그 최고의 걸작품이 에, 소피아 성당이. 자, 이 소피아 성당이 저 아, 셀주, 에, 오스만 터키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 이, 저, 박물관이 돼요. 박물관이요. 그냥, 아야 소피아가 돼요. 아야 소피아라고 이름을 바뀌어요. 이렇게 그 주인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건물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성전에서, 어때요 박물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박물관으로 변한다. 자, 이것처럼, 어느 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타락으로 말미면 아마 사탄이 속으로 되었던 것을 그런 인간을 다시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야. 예전 그 주인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육신도 우리가 변화됐다, 성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섭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부활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원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섭리도 원리적으로 일어나가지, 하나님의 그런, 어, 좀, 이렇게 능력으로, 어, 일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그랬듯이, 재창조도 그렇고 부활섭리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자, 지루하니 우리 한국도 부르지요. 자, 이 노래 좀 아십니까? 우리 선배들은 좀 알텐데. 딩동댕동 보슬핀 담배를 주고 철석철석 치는 파도 집터를 닦네 둥실둥실 밝은 달은 길을 밝히고 송이송이 눈송이는 힘을 준 누나 빛나는 대한 빛나는 대한 아름다운 강산이라 얼싸 좋구남 구풀구풀 힘찬 삼백 충신을 낳고 구백고비신냇물은열 열을 낳네 산내나무 다듬어서 집을 짓고요 들에 곡식 거두어서 진지신 누나 빛나는 대한 빛나는 대한 아름다운 강산이라 얼싸 좋구나 억천만년 어, 길이 길이 사라지다 자자손손 널리 널리 보저지다내 손에 괭이 들고 이 땅을 파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임차게 살자 빛나는 대한 빛나는 대한 아름다운 강산이라 시럽구나 상당히 뜻이 있는 노래예요.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개척시대 이 노래를 불리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참아 처참한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5 6혁명이 터져서 재건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의 개척전도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가사을 보면 구구저서 이렇게 좀 참... 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오늘 사업사, 사, 사업사회처럼 아,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괭이 들고서 땅을 파면 그 기름진 옥토에서 그럼 추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그렇게 아, 부모 모시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감회가 없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노래를 보면서 그시대의 감회에 젖어서 눈물이 나요.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아, 정말로 아름다운 시절. 아,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아름답지요? 어, 그것처럼 정말로 배고프고 추운 그 시절이었지만 개척제에 나가서 외로움을 달리면서 이렇게 참 빛나는 대안. 아, 이런 것이 아, 참 우리의 아, 외로움을 달려줬던 그런 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르니까 어, 같이 박전을 못모치는데 아마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함께 박수 치면서, 나날을 회상하면서, 아, 참, 이 노래를 의미있게 불렀으리라, 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자주 부르는데, 여러분도 아, 배워서 같이 부르면 좋을 겁니다. 어, 요새 뭐, 예, 좀, 유행가라죠, 가요? 아, 여기에 뭐, 찌들려 있는 우리 아, 젊은이들이지만, 이런 그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막게 만들어요. 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음? 조국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아, 이런 것들을 아마 불러보시는데 우리 저부회장님도이 아, 아, 노래를 회원들에게 다 배워줘서 아, 광화문 내보려에서이 노래 부르면 누구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떤 편파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국을 사랑하 어? 어,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웃음> 부회장님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어. 자 그렇습니다 야, 자 그러면 부활섭리 한번 예,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부활섭리는 어디요? 타락한 인간이 어느 하나님의 사랑의 중앙권으로 돌아오니까 그것은 뭐예요 복귀섭리죠 복귀섭리단 말이에요 복귀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재창조섭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부활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창조원리의 기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래 우리 창조원리는 하나님의 심정의 동기가 돼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냐? 바로 이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책임 분담을 해요.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이 성장과정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도 성장하지만 우리 인격을 도야시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도야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우리 에 예, 인간의 그런 본질은 누굽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죠? 그럼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 생활 100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인체를 어떻게, 어디서 완성시키느냐? 바로 육신을 통해서 완성시키네요. 예, 반드시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에서 육신을 토대로 서 영인체를 완성시킨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질서적인 3단계.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완성해야 되는데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앙권에 머무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산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 섭리에서 어디냐 재창조 섭리를 하는 거요. 그 재창조 섭리가 부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니까 부활 섭리도 어디냐 창조의 원리에 준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의 기대 위에 뭐냐면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것은 어때냐 우리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할 수 없으니까 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했던 선지자들, 선지 선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충결된 심정. 그런 심정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선지선열들이 쌓아놓은 그런 심정의 기대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대적인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우리는 뭐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노아처럼 방지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헌재할 필요도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돼서 아 우리가 메시아가 이루는 세계적인 천주 복귀의 탄감도중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역대 선지 선열들이 싸우는 그런 시대적인 충절에, 아, 그런 기대 위에 섰기 때문에 시대적인 혜택이라 그래요. 그런 시대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고, 그런 시대적 혜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참부모님은 원리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될이 그것을 책임담이라고 그러죠 그런 책임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살아있을 때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아, 그 다음 어떠냐 그 다음 질서적인 3단계 예? 이 부활섭리도 소생 장성완성의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완성부활로 가게 된다 이것이 뭐냐? 부활섭리의 원리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영체, 생명체, 그리고 마지막 생명체로서 완성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형세계와서 영원히 우리가 공존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섭리는 재창조섭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것을 모르고서는 부활섭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예, 지상인들이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 우리들이 어떻게 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활의 원리가 있지요 자, 첫째는 시대적인 대태 어, 우리 인간의 책임 그리고 지상생활을 통해서 육신 영인체가 완성되고 반드시 3단계로 가야 된다 어,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소생장성 완성을 어, 거쳐가는데 우리 인간의 책임 부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이 타락한 인간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되어야 이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기대가 없이 창조할 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자연세계, 무형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 그런 기대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부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털을 닦아야 됩니다. 마침 건물을 이루려면 기초를 닦아야죠. 그것처럼 부활 섭리를 하는데도 털을 닦는 기간이다. 그것이 아담부터 선지를 세웠지만 노아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천년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아브람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입장에서 섭리를 할수 있는 기대를 쌓았기 때문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0 천년 기간은 바로 복귀 기대 섭리 시대다. 부활 기대섭이다. 부활을 할수 있는 털을 닦는 시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바로 소생 부활 하는 시입니다 소생 부활 섭리 시대다 그러면 이 부활 기대 섭리 시대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이런 소생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시대적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적 혜택이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 또 예수님까지는 이번에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소생부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생부활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생부활 섭리 시대에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믿고 그는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니그 율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시대라고 해요 행위시대에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하면 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인체가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영체급 영계에 간다고자 어. 이렇게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님 이후에 응? 바로 재림주의까지0 0년기와는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부활섭리를 완성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부활섭리를 해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장성 부활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든지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장성 부활을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작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의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예수님 제를 중심한 모든 기독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마 그런 나라의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어서 결국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다. 낙원에. 그럼 재림주임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 바로 완성부활섭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성부활의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섭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약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성약의 말씀의 시대는 어디냐? 이제는 행하고 믿고 오는 시대에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부모님으로서 참부모로서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시대 모심의 시대다 이때 우리 영인체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나고는 천국과 기관 하나의 대립시, 대합실이요 여기는 생명체를 이룬 영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 예수님이 오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소망적인 입장에서 내가 죽지 않고 어, 참 내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하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것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얼마 부활섭리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아, 낙원에 가있기 때문에 낙원은 천국에 달아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들어가느냐. 재림주님이 오셔서 바로 이 생명체급 영인, 영인체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낙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좀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약시대를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말세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아 이렇게 이제 부활 섭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 말세라는 그런 그 현실이 나타나는데 그 말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 그요? 자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장성기 완성구까지 올라가다가 그만 산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구약 시대 소생 구약 시대, 장성 신약 시대를 지나서 완성 성약 시대 그런 그 끝에서 어려면 우리 인간이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복귀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복귀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는 원리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메시와 더불어서 자 그러면 이때어떠냐 여기에서 어려면 말세가 되는 겁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타락 타락의 선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뭐는 말세는 어디 있어요? 본연의 그런 세계로 돌아오는 시대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혜화가 이 시대에 부분적이지만 일문일답했것이 말세에도 이렇게 뭐는 좀 영통인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영통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는 오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어 이런 하나의 우중성가지 그런 그. 어, 영통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너는 주다는 개시를 주요 그러면 여기 주다는 개시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만물 주관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장성기 완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하나님이주셨던 어, 만물 주관권을 회복했다는 입장에서 심령의 어, 깊은 사람 어? 독실한 신앙자에게는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어, 재림주인줄 알고 결국 적그리스도 같은 행동을 하므로 알마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런 주라는 그 계시를 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이완 목사입니다. 어. 이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아주 어, 신자참배도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어, 그래서 아주 독실한 어, 신앙자이고, 그리고 어, 불의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어, 그런 아주 어, 독실한 신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니까 어, 연계해서 너는 주다, 이런 계시를 내는 거예요. 이 주라는 계시를 당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 좀 지도를 받는 그 성도들도 어, 우리. 어, 좀, 이완 목사님이 주다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완 목사님이 이 원리는 이제 몰랐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되려면 우선, 어, 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 어?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성서를 뭐 공부, 저, 말씀할 수는 있지만 성서 외에 어떤 것을 내가 말씀을 좀펼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앙이 깊으신 분이니까 어, 나는 말저 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면 적고리수가 될 것인데, 아, 어, 그렇게 바른 신앙을 걸어온 분이 바로 이완 목사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범내골 옛토담을 어? 예, 지을 때 바로 제주에서 와서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 뵈었던 이런 분이에요. 음. 에, 자, 이렇게 해서 어, 좀 주라는 계시는 좀 많은 영통인들에게 내리는 계시지만, 그것은 재림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주인권을 회복했다는 입장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재림주를 자처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인들이 많은 상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이 장성기 완성급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럼 우리의 심령기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영통인들이 많이 나와요 주라는 개신을 받을 정도로 니까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그런 영통인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영통하는 내용, 그것만이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적인 하늘과의 관계는 맺어졌지만 횡적으로, 어, 넌 우리 같은 그 성도들과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돼요. 여기에서 성도 간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말세 때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영, 연결을 통하는 영통인들은 환경과 위치와 특성과 지능과 심령 정도가 다 다릅니다. 왜? 인간은 개성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심정의 정도도 다를 수 있고 또 환경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도 그 환경과 심령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보니까 이런 영통인끼들이 그런 아, 이제, 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자 어. 그런데 이런 그 영통인들은 마침 예수님 당시에 세례왕처럼 그 예수님의 앞길을 곱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야. 아저 사명자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의 심령 기준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 소명이 다 달라. 아, 어, 그렇죠. 어? 그야 말로 좀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신령 역사를 통해서 좀 종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도들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개척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각자의 그 사명 때문에 그 종적인 관계를 맺지만 행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영토인 길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런 좀 독실한 너가 주다하는 그런 신앙을 개시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자들은 너가 제일이다는 그런 나라의 개시도 내리는 거예요. 데그 제일이라는 말은 바로 웃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분야에서 어? 자기가 어, 제일이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그런 아,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영통인들이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좀또두 어,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시험. 아담과야가 장성기 완성에서 결국 천사의 사랑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져서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면 그런 시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유혹, 그런 시험이 어, 없기 때문에 마침 10년 공부 남아의 탑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신앙이 사랑의 아,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 영통인들은 넌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런 사랑의 시험에 의해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부모님 오셔서 원리를 밝혀주므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가르쳐 주이게 되면 아, 우리 각자가 종적으로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또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분야에 다 책임자니까 횡적으로 관계를 맡게 돼서 그 모든 영토인들의 싸움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영토인들이 각자의 그 소명을 성취함으로 알마 오시는 그 주님은 바로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이 땅에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면 바로 그 주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영적인 역사 섭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장성기 완수까지 부활된 그런 입장에는 이런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아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역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첫째 부활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섭리 어, 가운데 아, 아까 영통님들이 그 영적인 현상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또두 어, 번째가 이런 하나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는 재림 역사이고, 원죄를 벗는 그런 하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 속에서 재림 역사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버리고, 창조 본연의 자로, 어, 복귀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무슨 말씀이 참, 어렵죠, 얘는? 지금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기섭리를 쭉 해왔어요. 기섭리 역사 가운데 예, 재림 역사에 의해서. 즉,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림 역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재림 역사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원제를 벗었어요. 이때 그 아버님 말씀 가운데 예, 원죄를 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 아버님 말씀인데 아마 말씀 집에 있어요 그몇 권이 있는지 내가 잊어버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은 비로소 인간의 종을 이제 보았노라 그러니까 축복받기 전에 원죄를 청산하기 전에 인간은 사탄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어? 그런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원죄를 벗고 축복을 받은 인간을 볼때 하나님은 바로 비로소 인간이란 종을 발견했다. 찾아세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역사에 의해서 바로 재림짐이 주는 원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본래의 원죄를 청산했으니까 창조 본연의 자로 복귀된 그런 인간.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이라 도 축복가정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소망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어느덧 은혜를 받고 부활을 하더라도, 어느덧 가장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고, 첫 번째 부활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무리가 되고 싶은 것이 기독성들의 열망이란 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란 것이 원제를 처음으로 벗어버리고 그건 재림주님에 의해서만 하네요.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재림주님에 의해서 원제를 벗어버리고 창조 본연의 자아로 복귀된 그런 부활을 첫째 부활이란. 물론, 원제를 벗었다고 해서 첫째 부활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원제를 청산한 이후에 자기 습관과 관습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천적인 사명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복귀섭리를 이뤄나가는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 누구이냐, 그거요요 그것은 맨 먼저 예, 님을 한감복귀 섭리 속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죄를 벗어버리고 어 그리고 창조 본연의 자아로서 생명체 것 영인체로서의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에서 원죄를 벗어 창조 목적의 창조 분연이 자아로 복귀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원제를 네. 벗는 사람이 첫째 네. 재림님이 오셔 그분이 전체적인 복귀, 탕감 복귀 섭리에 동참해서, 어, 동참해서 내 자신이 육신을 쓰고, 아까, 영 좀, 영령체, 생명체, 생명체가 돼야 완성한 우리 영인체라 그랬죠. 생명체를 이룬 사람이 이런 첫째 부활에 합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재윤주님이 이후에도 원죄를 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당님에 의해서 원죄를 벗을 수 있고, 축복은, 어. 그렇지만 그 참여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재림주임이이 땅에 오재림주임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 어.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물이라고 했어 어.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14만 4천무리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참,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림주님은 지금까지 종적으로 내려오는 어? 그런 섭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책임을 못해서 전부 다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수에 해당되는, 그런 선지에, 제 예, 재림주님이 오셔서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대신자를. 그러니까 아담부터, 뭐냐면 예, 재림주님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른받아서 최선을 다하다가 자기의 책임 문담을 다 못하여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신자를 세우는 것이 14만 4천 물이다. 14만. 그, 그러니까 꼭, 14만 4천 물. 지금까지 그섭리에 그런 희생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신해야 될그 숫자를 재림주임은 찾아 세우될 숫자가 14만 4천 물이라고 성성는 기록하고 있다는. 어. 자, 그래서, 아담부터 뭐냐면 재림주임까지, 예, 바로, 이렇게 종적인 역사를 쭉 펼쳐왔단 말이야. 어, 쭉 펼쳐왔으니까, 바로 그, 어, 이제, 좀, 어, 아브람부터, 어,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아브람, 야구까지, 어, 12대 아니야, 12대. 그 음. 그니까 이, 이 12수는, 승하면 144수가 되는데, 이렇게, 어, 음, 아담부터, 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른받던 선지자들이, 그럼 희생한, 그 희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재림집이 찾아 세워서 그런 사탄 앞에 어떤 승리적 기대를 세워줘야만이 바로 이땅 위에 하나의 재림집이 오셔서 그런 새로운 하나의 주권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나라의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무리가 된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자식, 모세의 십이 집파 예수님의 열대 지자들은 모두가 다 자람, 예림주님이 찾아세워야 될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자식이나 모세가 십이 집파나 예수님의 열두 자가 뜻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탄이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못하여 사탄이 침묵을 당했더라도 주님 그런 네. 섭리를 다당 그러니까 제당사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탄 앞에 승리적인 승리에 따른 기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 세워야 될 숫자가 십사 네. 반드시 그 문자에는 1 4만4천 무리는 아니다. 네. 그것은 십이수를 승하면 14,000무리 14 외에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사이야 그러니까 제리님님 모시는 그런 사람은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사에 바꿀 수 없어 뜻을 버리면 하늘은 또그를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끝까지 남아지라 해요 끝까지 남아지라 해요 어? 부륵 책임을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초창기에 그래, 우리도 끝까지 남아져야 돼요. 어. 그래서, 그런, 예, 좀, 13만, 4, 14만 4천 물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건 나의 영광만 아니라 후손만대의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어. 아, 그런 하나의 좀, 수를 바로 13만 4천 물이라고, 아, 말씀한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번 아, 지상인이, 무슨 말씀 드렸죠? 그러면 영인들이, 예, 좀 이림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미 창조 원리에서 아, 아 밝힌 바대로 육신이 있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부활 섭리는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계 에간 그러한 영인들은 그 부활을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지옥의 문까지 다어 하나 모든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 영인도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육신의 빛과 공기로서 체력을 중심해서 육신이 성장하는 동시에, 뭐냐면, 그, 영인체에 가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생명요소. 그리고 그 생명요소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요소인 사랑을 받고, 우리 영인체는 성장합니 그리고 그 영인체는 다시 육신에게 생명요소를 돌리죠. 이렇게 수수형화을앨 육신과 영인체가 성장합니 단 말이야. 그런데 육신이 결국 에는 나무와 열매와 같은데 열매는 나무에서 익혀지는 거죠 나무가 없으면 열매는 더 이상 성숙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성장하다가 낙과돼서 떨어지면 그 열매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어.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인체도 열매와 같아요 육신은 나무하고 그래서 육신이 만일에 예, 좀 이렇게 육신을 토대로 성장하는데 육신이 죽었다 그럼 어떻서그 영인체가 성장하다가 멈춘단 말이야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영인체가 성장하지 못한 미완성 부분 이 미완성 부분이 있단 말이야요이 미완성 부분을 바로 채워야만 해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참 그러면 육신이 없으니까 영원히 그건 못 채울 거 아니에요 성령이안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재림이라는 나라의 역사 아, 이, 아 이, 사, 이런 이이 조건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영희은 그래서 아, 자기가 라든가 자기가 아, 추구했던 사상 비슷한 환경이 있는 사람한테 재림, 재림을 해서 바로 그 재림자에게 어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상인은 그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어 이제 이렇게 재림을 받게 되면 아무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지능과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만이 그 영인체는 바로 지상인에게 재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재림해서 이 영인체는 지상인에게 뭐냐면 예언이라든가 불을 받게 한다든가. 병을 고치는 신유 역사를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안수를 한다든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상인 거는 영인의 그런 하나의 그 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나라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인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인간은 또 영인체에게 이렇게 좀 적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인체의 그 성장은 어떠냐? 자기의 육신이 없으니까. 뭐냐면 지상에 있는,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가 완성한 부분을 성장시켜 나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가 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데도, 어, 진리를, 뭐하면 탐구하려는 마음보다 물력이 더 가깝잖아요. 또 세상 문화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원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때로 원리를 버리고 한 몸을 버렸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딘데 예? 그런데 이 영인이 좀 알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데이 그래 지상인간은 나에게 어떤 잇이 왔는지도 잘 몰라요. 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냐면 이 지상인이 모든 것을 무는 받아주고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의 재림하기에서는 나에게 코드를 맞은 사람 그러니까 심령과 지능과 환경과 위치가 다 맞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은 남의 육신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게, 어, 좀, 이 영인이 재림에서 지상인을 통해서 결국 협조를 받아가지고 영인체가 완성한다는 원리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쓸때한의 없이 모든 것을 정의하고 연예 그것을 우리가 이좀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완성 부문을 완성시켜 나, 나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인들은 부활섭리는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시대적인 혜택,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하고 지상에서 육신 쓰고 영인체를 완성해야 되고 반드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나라의 원리에 준해서 바로 이 영인들은 지상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영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들이 부활입니다. 자, 부활섭리는 반드시 이네 가지 조건이죠. 이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섭리를 하는데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그런 2000년 기간에는 바로 소생, 아, 부활섭리를 해오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그 영인들은, 아, 사람들은 영계 어디 갔어요? 영영체급 영계에 가있단 말이야. 영영체를 이었으니까영영체 영계에 가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 말이야. 천국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율법을 열심히 믿었지만, 바로 영영, 영역, 영계까지 갈,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낙원이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게 지상으로 재림해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가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합니다. 자기는 자신도 모르지만, 배후에서 영인들이 재림해서 나를 협조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 협조받은 지상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이땅 위에서 그의 영인체가 어디냐? 바로 이좀 생명체 생명체를 이루죠. 이렇게 생명체를 낸다 말이야. 그러가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낙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좀 영영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협조했기 때문에 협조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즉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모셔왔단 말이야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들도 어떻게 요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인들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야 대단히 어렵다고 말이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불신을 하는데 부지불식까지의 영인이 나를 인도한다고 해서 내가 영인이 말대로 그렇게 움직여주느냐 또 영인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인 배우의 영인이 협조하는지 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이 뜻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육신을 쓸때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이게저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거아니에요 그럼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 이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자, 세례관을 이미 반복되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엘리아가 이렇게 재림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아가 지상에서 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연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다시 완수해야만이 여긴체가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와 같은 그런 코드를 맞은 사람에게 예, 예, 이 엘리아가 재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켜서 예수님이 세례관을 가르켜서 엘리야라 하는 거래 말이야. 이렇게 엘리야가 재림해서 세례관이 사명을 다음으로 말인가? 엘리야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엘리야도 어떻게?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관이 엘리야가 된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재림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완성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 재림주님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계, 낙원에 가 있는 영인들도, 물론 장, 완성 부활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럼 지상의 성도들이 재림주님을 찾고 만나서 재림주님이 그런 그 탄감 복귀 섭리에 동참해서 원제를 벗고 그들이 모두가 생명체를 이루어서 바로 천국에 갈때 그들도 지상인에게 협조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지상인의 육신을 쓰고 자기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들도 영계가 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영계에서 우리,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어? 또한 지상에서 그들이 완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뭐예요? 전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런 말씀 하셨죠. 자, 그것은 뭐야? 땅에서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 어. 그리고 어, 히브리서 11장 3 9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잘 읽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영영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다 낙원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만이야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함을 받지 못했으니 즉이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받아서 낙원에 가 있지만 천국이란 약속을 못 받았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영계 낙원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온전 온함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지상의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 어. 그것이 쉽지 않지만은 바로 그러한 원리적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 뭐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영인들이 부활섭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낙원 위의 영인들이 재림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아니고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들도 다이 지상에서 영인체를 완성한 사람은 없단 말이요. 재림주임이 오셔서 원제를 정산하고 뭐냐면 생명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재림주임이 오시기 전에 다타계한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미완성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재림주임을 믿고 있는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영, 그 영인체가 뭐냐면 소생급인지 장성급인지는 모르지만 미완성 단계로 연계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쓴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의 신도들이라든가 이런 환경과 심령 기준이 많은 사람한테 재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재림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인간은 자기 사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협조하는 영인이 사명까지도 대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갈 뿐 아니라 자기를 협조하는 영인의, 뭐라면, 그, 미완성한 부분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정교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좀, 부활섭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더구나 타정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어렵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불교는, 부처님만 승상하고, 어, 또, 뭐, 이슬람 종교는 마음의틀만 승상하니까, 죄인주라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주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보다 타종교인들이 다다욱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선한 생활을 하다가 연계가 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섭리에 동참할 수 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 심지어로 이런 사람에게 심령과 그리고 환경의 호드가 맞으면 바로 이게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협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지상인간은 그 영인의 협조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는 불을 받게 한다든가, 또 신유 역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언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아무로 말미 아마 이 지상인간은 그 영인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영적인 역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인은 그러한 하나의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상인이 육신을 쓰고 육신을 빌어서 자기가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듭 말씀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악령인들입니다. 자 악령인들은 더더욱 어렵죠. 왜? 악한 생활을 위해서 이들은 지옥에 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지옥에 가 있는 악령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부활섭리를 통해서 지옥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섭리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좀, 이렇게 저, 하나님께서 이런 악령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냐. 하나님이, 예, 좀, 예, 인이 이제 죄를 지은, 악인이 예, 있다. 아, 자, 이렇게, 예. 어, 이렇게 지상인이 이런 그, 어, 좀 악인이 있는데 이 지상인이 그런 죄를 청산해야 된단 말이야. 어. 자, 청산하죠서 하나님은 선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야 누냐? 악령인이. 이런 악령인을 통해서 이 지상인이 죄를 탐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뭐 조상이 지은 죄라든가 자기가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을 탕감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면 특별히 조상이 지은 죄를 탕감하게 어, 되면 이 지상인간은 뭐냐면 그 어, 조상이 지은 죄나 자기 죄를 청산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어, 또는 선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할거 아니에요 이때 악령인이 역사를 한다악령이근데악령이 악령이 역사는 선영인과 다르지 않아요 선영인은 불을 받게 한다든가 병을 고치게 한다든가 또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한다든가 방어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하지만 악령인의 역사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왜? 지상인이 죄를 지었고 또 지상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탕감할 만큼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바로 이렇게 정신질환이라든가 또는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상인간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신앙을 안다면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조상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그동안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내가 탕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회개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냐 이 지상인간은 어떻게 자기 죄를 청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지상인에게 그렇게 회개를 시켰던 이런 영인도 이 지상인과 함께 그런 자기의 죄를 청산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한 영인들이 방언을 하게 하고 하게 하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닌데 악령인이 역사에 의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어, 또 사고 사건 사고 가 나고, 제 풍기박산이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내죄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디에 가 넘쳐가지고 뭐는 어, 하늘이 있고, 어? 신이 있는 이렇게 어, 종하고. 그런 경향이 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는 길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악령인이 구원의 길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 아니, 현령인이 역사에서 그런 은혜를 주고 불을 받게 하고 이런 것도 어려운데 악령인이 그런 고통을 주는데 지성인이 그걸 달게 감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어? 그러니까, 악령인이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어.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 그러면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악령인이 이렇게 직접 역사하려는 어, 그와 같은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는 제3자가 있다 합시다. 악령인이, 아, 악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악령인이 악인에게 내려와서, 그러면이 사람을, 그러면 악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삼자가 이때는 직접적으로 악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상인이 탄감 노정을 걷게 하지만은, 이번은 제삼자인 악인을 통해서 이 지상인에게 뭐냐면 탄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탄감의 어, 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상인이 그것을 감수하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지상인도 구원받고 악인도 구원받고 악령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 삼자가. 어, 그런데 이 지상인이 오늘은 그 이건 다 지상인입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아 지상인간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데 아 당신 고맙소. 어, 내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고맙소. 이렇게 할 리가 있느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띄었다. 어, 이런 좀 요새 뭐, 어, 뭐라 뭐 그러죠? 어, 전화사기하는 거. 어? 이런 전화사기로 돈을 내가 잃었다. 그럼 붕괴하고 오히려 범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지. 어? 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제3자의 그런 어, 좀 예, 제3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어. 자, 그러니까, 이런 제3저를 통한 역사나, 직접적인 역사나, 모두가 다, 이 악의 역사는 대단히 어렵다는 건 아니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옛날, 에, 60년대, 이런 사건이에요. 고재봉이 사건이라고,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저, 어, 어디야, 강원재, 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에, 어, 그의 그 간부, 그니까, 러 어, 이중영인가? 뭐 이름이, 어, 박중영인가? 어, 박중영이, 박중영이 굉장히 그 어, 괴롭혔던 거봐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그 앙심을 품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 그 박중령이 살고 있는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도끼를 독기를 가지고 가족을 다 찍어 죽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박중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중령이 죽었어요 이중령은 이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이 사람이 제대한 이후에 박중영과 이중령의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박중이 자리에 이중령이 온 거예요. 근데 이중령이 아무도 모르고 맞아 죽예요 가족이 다. 그래서 그 영통한 사람들이 그연기를 보니까 되냐. 바로 이고재봉이 그런 그 조상이 뭐그 이중령의 옛날에 이천에 살때 종이 돼 가지고 그냥, 뭐, 많은 구박을 받았다 어. 그러니까, 그런 그, 어, 조상의 그런 원안이 있는 것이에요. 원안이. 원한이 있어서. 그 조상이 누야? 이중령의 부모, 저 조상한테 원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중령을 죽이려 하다가 이중령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야? 이중령이, 조상이, 그런 그, 어, 고재봉의 그런 조상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걸 탄감 받는 거예요. 근데 박중영이 죽어야 될 것은 이중영이 탄감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조상을 따져보니까 그 조상이, 뭐 고재봉이 조상을 괴롭힌 것이 박중영이 아니라 이재봉이, 저, 이중영이기 때문에 이중영이 조상, 이 그런 탄감의 그런 노정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영통인들이 큰 화재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살생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이거예요 예.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은 뭐 조금만 해도 그냥 뭐좀 죽이고 그러잖아요. 옛날은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이 굉장한 그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영통인이 그 연기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나라의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참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악령인들이 그런 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신자로 섭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악령인이 하나님 대신 심판이 심판이 대신자 자,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악령인은 하나님 대신 좀 그렇게 심판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상인과 함께 악령의 죄를 청산해 나갈 수 무슨 말씀이 알겠지요? 이렇게 해서 부활 섭리는 뭐 기독교인든 동기든 뭐에게 다해당됩니다 아, 그러나 좀 지옥에 있고 그리고 악령인들은 이런 부활 섭리에 동참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자그 다음에 이제 어, 재림 부활로 있는 아, 윤회설. 아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설 내가 어, 좀 어, 어, 이렇게 좀 어, 뭐야 그걸 어, 이렇게 좀 가축으로 변한다든가 태어난다든가 다시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은 에, 나라는 고생이 없고 하나의 뜬구름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나가 어떻게 되냐 바로 윤회를 한다는 거야 윤회를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좋은 업을 쌓으면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그다음 이제 뭐 지옥, 그다음 인간 세계, 그다음 이렇게 내 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좀좀 좀 전생이가 뭐 동물이었나 이런 말들을 하죠. 어, 그것이 에,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그 윤회 사상을 원리적으로 이게 규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습니 광대하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적인 섭리를 이하기 위해서 아까 영통인들이 연계를 받을 때자의 소명을 받는다 그랬죠. 자의 지위와 위치에 맞는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왜 어. 그런 사명을 지상에서 맡았던 그런 사명을 이뤄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은 전체의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체를 부르시고 어? 그 개체에게 분담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각자, 어, 우리 마침, 어, 이렇게,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미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기 담당자, 어, 그 다음 뭐, 이 천체를, 어, 그 다음, 이런, 그, 자동차처럼, 이런 미사일, 저, 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 각자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분담 사명을 맡기고, 그들이 어떠냐. 그러면, 제 한꺼번에 이룰 수 없으니까. 개인을 이어나가면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가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점점 전체의 섭리를 완성해 나간단 말이야. 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전체의 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을 부르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세워서, 이 세계적인 섭리를 예, 점점. 그니까 러 하루아침,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개인의 사,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가정의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세계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느 면이 지상에서 사명을 맡고, 어, 살다가 연계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사명을 다시, 어, 자기와 같은 어, 대신사명자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 대신사명자에게 자기가 맡았던 그런 하나의 어, 사명을 에, 지상인에게 재림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거예요 어.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인간은 영인이 재림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지상인간은 여림, 영인이 재림자니까 영인이 이름으로 대칭돼서 불러지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꽃 우리가 영인이 이름으로 대칭해서 부르니까 그 지상인간은 영인이 그러면 윤회에서 어? 윤회된 거과같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자는 나는 성가다, 나는 공자다, 뭐 나는 예수다, 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것이 실제 그런 공자나 예수님이 화한 것이 아니라 재림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하지 못한 사명을 그 지상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인간은 자기 사명뿐만 아니라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상인간은 영인이 재림자가 되고 그래서 영인의 이름으로 대칭하여 불러지기 때문에 봐도 어디야? 윤회환상한 것어은 그런 남의 착각에 빠진다. 그러니까 윤회환상한 것이 아니라 재림 역사이다. 재림 역사. 그 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례완이었니다 자, 엘리아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연계 갔으니까 이제 그 사명을 대신자인 세례완에게 재림해서 그러면 엘리아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재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례완은 엘리아의 재림자이고 그러므로 세례완은 엘리아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완을 가르쳐서 엘리아라고 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실제 윤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재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림 부활에서 종교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통일 모든 종교들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상에, 이따게, 좀, 이렇게, 좀, 기독교인들이나, 또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재림하는 메시 앞으로 모두가 다 인도한단 말이야 불교인들은 또는 그 불교인에게 재림해서 모두가 오신 재림주 앞으로 인도하게 된단 말이야아 또, 유교인은 유교인에게 재림해서 이렇게 재림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래, 그들은 다 연계에 계시니까 누가 재림주라는 걸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상에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재림해서 바로 재림주임 앞으로 간다. 종교의, 유교의 사명도, 유교의 사명도, 기독교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재림주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또 선영인도, 또 악하게 살았는 사람도 재림 부활이 어렵지만 이렇게 다어 그들이 재림해서 이게 예 재림 집 앞으로 인도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아아아아 악인이 볼 때는 의인이고 또 유교인이 볼 때는 진인이고 어 그리고 유교인이 볼 때는 신공자고 또 불교인이 볼 때는 미륵불이고 기독교인이 볼 때는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미륵불, 신공자는 각각 따로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한분한 한 분을 그럼 연계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에 의해서 이런 종교인들이 그 메시아로 오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고 신공자, 그리고 미륵불 이렇게 다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름은 이렇게 각자 붙일 수 있지만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신앙이 결국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종교란 것을 알게 되면 이때 모든 종교 간의 싸움도 끝나게 되고 그런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때가 바로 이렇게 재림주임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는 종교도 없고 통일된 세계니까 그 다음 민족과 국가의 어떤 좀 차별도 없는 인종의 차별도 없는 그런 후천 개벽 시대 그리고 태평성대의 그런 시대가 이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영인들은 모두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해서 뭐냐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다 재림지로 인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와 통일되고 또 다른 종교의 부활도 이렇게 다 다른 종교들이 지상에는 성도들이 재림해서 그들이 어재림주의 앞으로 다 이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모든 종교들이 통일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종교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부에 의한 비종교통일도 이렇게 양심적이고 선한 영인들이 모두 지상에서 재림해서 그 지상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재림주의 앞으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베드로 후서 3장9 구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재림주임 앞으로 불교인도 그리고 유교인도 재림주임도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미륵불이다 진인이다 그리고 중심인물이다 하는 것은 결국 재림주임 한 분을 각각 자기의 종교적 이념을 중심에서 부르는 게 불과한 것이다. 결국은 한 분이 오시는 것이고 그한 분이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자기들이 사상에 의해서 미륵기다 진인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기독교의 재림주님을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에서 모든 종교와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불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재림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